기왕의 고혈압 또는 심장질환은 없으나 강근공포 스트레스로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1998-13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어로 조업 중에 손상에서 의식을 잃어 쓰러졌고 이틀 뒤 사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의 사망을 당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당의 면책조항으로서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부건감정서에 따르면 사인은 심비대 및 중증의 관상동맥 경화 등 심장의 병변에 기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경험칙상 중증의 관상동맥 경화는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국건감정서에서도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으로 인하여 동병명이 발생됨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서 발행 사고 사실 증명원에 따르면 양망작업 중 선상에서 미끄러져 의식을 잃은 사실이 있고 이틀 뒤 주방용 식칼 두 자료를 양손에 들고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려고 한 사실과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구조된 후망치를 들고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이 손발을 묶고 침실에 감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보험자는 급박한 상황의 직면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부건 감정서에 의하면 전신에 여러 건의 부상 흔의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외부의 가해가 있었음이 증명됩니다. 망인은 과거 심장병 등을 치료받은 사실이었고 사망 직전까지 감금 및 공포 분위기에서 우발적인 외부의 충격에 의해 돌연성 심장사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